아, 니가 니네, 니네 손톱깎이 어디다 놨어? 어디다 숨겼어? 너네 엄마가 좋게 말할 때 가지고 와라 손톱깎이, 어디다 숨겼어? 손톱깎이, 손로꼬흔들지 말고 어디다 숨겼어? 손톱깎이 없잖아.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왜? 아니 손톱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꽁지야. 꽁지야! 일로 와봐! 타투... 꽁, 타투 손톱 깎을까? 깎을까요? 음. 아우 진짜! <웃음> 꽁치 손톱 깎는 게 제일 힘들어 아 <웃음> 진짜... 진짜. 와! 와! 와! 아, 와! 아! 작을 아! <웃음> 아! 부... 부... 해야 돼. 아 발톱 같다 발톱이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아 제발 한 번만 부탁이야 아 Ha ha ha. Woo! <laughs> 라타 봐. 야, 봐 봐. 발... 발톱 봐 봐. 이 무슨 발톱이야? 응? 이 뭐야? 이 개야. 아니야. 이게 왜 그래? 발톱이. 응? 아이 싫 아이 싫 알았다고 아우 진짜